영이, 영이 지금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체험하는 건영 차원이죠. 그럼 이 영은 지금 산영이 됩니다. 죽은 영에서. 자, 산영이 됐다는 사건을요. 사도바울이 칭의라 그래요.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영혼육만 여러분 온전해지면은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천국 사는 거예요. 뭐 누가 와서 따로 뭐 여러분을 케어 안 해줘도 그냥 천국 사시는 거예요. 자, 영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랑 예수님 얘기를 지금 섞어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영은 사도 바울이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인정 사건입니다. 칭의라는 거는 칭은 인정이에요. 인정. 의, 무죄 인정. 자, 원죄 탐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인 인정, 유죄 인정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요. 붙는 라벨이 바뀌어요. 무죄 인정. 무죄 선고 나버린 거예요. 칭의는 무죄 선고입니다. 우리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으로 무죄 선고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인정. 자, 그게 근데 이게 한 번의 인정이 영원한 인정이냐 아닙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인정을 해 받았어요. 이 혼이 영과 영, 영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순간만큼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닌가요? 그런 말씀 하실 때안 찜찜하세요? 일단, 속에서 뭐, 이렇게, 성령이 지지해주세요. 그런 말을. 자기 속에서 느낌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막 이럴 때, 속에서.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안 들리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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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칭의로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너져요. 바로 무너져요. 자, 돌아서면서 무너져요. 자, 이런 얘가 그 마태복음에 나와요. 내가 누구 같으냐 할때베드로가요 그리스도십니다. 너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얘기한 거다. 방금 네가 얘기한 게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 교회가 너를 반석으로 해서 일어날 거다. 와, 칭찬하다가. 근데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그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꺼져라, 사타나, 그래요. <웃음> 바로 그 같은 장면에서. 꺼져라, 사타나.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너는 인간의 인간적인 그런 일로 널 이걸 만드는구나. 꺼져라, 사타나. 너 갑자기 마귀의 자녀야. 자, 이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칭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지금 이미 마귀의 종으로 들어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래는 무조건 마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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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군이 한 번씩 가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전쟁 상황이 파악된 것 뿐이지 가끔 밀고 나가 볼그 힘이 생긴 거지. 지금 이거는요, 칭의가 됐다는 얘기는요, 이제 전면전 한번 이제 진짜 전쟁 한번 해볼 만다 이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화는 그 전부터 있지만 본격적인 성화는 칭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의 성화는요, 본격적인 성화입니다. 이제 늘 깨어 있어요, 늘 성령과 함께 있는데.